장비르입니다. 이번에 먹어볼 메뉴는요? 맥도날드에서 출시한 4가지 메뉴들입니다. 맥크리스피 3종과 맥스타이시 1종 메뉴들입니다. 맥크리스피 클래식 버거 맛은요? 포테이토 브리오슈버니 뭔가 마트에서 파는 그런 빵 느낌이 나가지고 좀 텁텁한 식감이 느껴집니다. 맥크리스피 디럭스 버거 맛은요? 이전에 먹었던 클래식 버거와의 차이는 얘는 그래도... 향초랑 토마토의 소분이 있어서 씻기는 편했습니다. 다만 스모키 소스의 맛이 너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. 맥크리스피 크리미 어니언. 언 맛은 계속 설명드렸으니 생각하겠습니다. 크리미 어니언 소스의 맛은 풍미있게 느껴지네요. 다만 다큰스탄 패티라 뻑뻑할 수 있겠습니다. 맥 스파이시 크리미 어니언. 이 시리즈들 중 일반적인 햄버거의 베이스로 비나가지 않은 유일한 제품 같습니다. 4단 먹기가 편했고요 스파이시 라는 단어가 들어가서도 매콤한 향은 다른 재료들과 조화가 될 정도로 일체화가 확실히 된 제품입니다 이번 영상에 나온 메뉴들 중 가장 으뜸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앞으로 오진 않을게 미안하다 아 사실 배라 시킨 거긴 한데 그래도 나에겐 역시 I love Burger King <목소리>